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 오늘 마실 음료수는 국민커피라 불리는 레스비와 스프라이트를 마셔볼건데요 각 브랜드마다 고유의 컬러가 있어요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을 환타는 주황색을 스프라이트는 초록색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스프라이트는 1961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초록색을 썼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깔맞춤하고 온 친구에게 오늘 패션이 콜라 같다 라고 말하면 코카콜라를 떠올리게 되고 초록색으로 꾸며진 스프라이트는 여름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즐거운 경험과 함께 스프라이트를 기억하게 되죠 초록색은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이며 상쾌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요 다른 컬러에 비해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어필할 수 있고 스프라이트의 상쾌함을 그대로 나타내주기도 어 합니다 그러면 이 상쾌함을 나타내는 스프라이트와 레스비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1점이에요. 완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어요. 신세계의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맛있다의 그런 신세계가 아니라 정말 이건 뭘까? 아 이건 뭘까? 에? 그런 신세계의 느낌이었다고나 해야 될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흙탕물을 마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탄산이 없었다면 정말 혼돈의 카오스가 올뻔한 맛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